이거 말도 안했는데 목이 왜 아파? <웃음> 나는 이제 한나물고기 불광인가아아뭐 <웃음> 하냐고 하잖아 나 민폐잖아 존나 <웃음> 민폐 <웃음> <웃음> 아니 왜? 새로운 컨텐츠 뭐 준비하고 계시던데 어, 새로운 어, 새로운 컨텐츠 아 코수연? 응어 어.. 어 숙박왕 김숙방 숙박. <웃음> 숙박. 김숙박 럼 <전> 언제 가요? <웃음> 너, 유... 다음 주 아니야 너? 나 <웃음> <난> 몰라 <웃음> 어디 가고 싶어? 여기서 정하는 <웃음> 거야? 응? 방 어때? 텔 테마 모텔이바야 모텔 네, 이미 갔다 와서 샀대 아씨.. 나는? 썸남이 안가 썸남 어, 없어 <웃음> 왜 나를 봐? 막... 아 아니야! 아 진짜 재 먹었어! 진짜 나 진짜 <웃음> 아 진짜 <웃음> 아, 진짜 때릴라 아 미안해 야 미안해 아니 왜 실컷 놓, 놀려놓고 아무것도 모른다는데 나를 끼쳐다보면 내가 뭘 해줘야 돼 조지야? 어 그거 너 그거 해명해야 돼 뭐래 해명해, 요즘 제꼬비가 유진을 짜증나 다는 댓글이 많던데 그래 <웃음> 맞아 너 요즘 변했어 그래 나는 이제 한나 물고기에 불광한 거야 아, <웃음> 그만해 그만해 <웃음> 아니 여러분 진짜. 보면 모르시겠어요? 제가 얘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 하는 거라고요. 짜증내는 게 아니라, 제가 킹받는 게, 얘가 저를 이미 손바닥 안에 놓고. <웃음> 어디로 갈지 다 <웃음> 보이고 있는 기분이어서 제가 요즘에 킹 받는 거예요. 진짜로 섭섭하다. 아, 진짜. <웃음> 아, 그래, 진짜. 왜냐면 저 <웃음> 둘이 데이트하기로 했는데 약속 두번 파토냈거든요. 맞아. 놀이동산? 놀이동산 한... 아, 말고 우리 원래 둘이 데이트하기로 했어. 막 우리 한창 계획도 거창하게 세우고 막. 아그 영화 보러, 보러 어, 가기로 밥 했었구나. 먹고 비디오 카페 가서 디 v d 도 보고 영화 보고 비디오, 서로. 비디오 디비디 DVD만? 어, 어 DVD DVD 그래서 서로 영화 세개 찾아가지고 막 공유했는데 이 새끼가 전날에 파토냈. 근데 그때가 내가 그때 한 번은 내가 아팠고 실제로 너무 아팠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건 커넥팅 광고 때문에 광고 영상 찍으러 가느라 이제 최저가 된 거지. 난 역시 <웃음> 한낱 물고기. 야 뿅. 진짜 진짜. <웃음> 이거 때문에 그런 걸 써? <웃음> 그, 이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쥐락펴락 했던 걸 써? 미안하다. 아니 오늘 유진이랑 제가 화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딱 어제 제 꼬비한테 탕을 맞았거든요. 제가 뭐 때문에 그랬냐면은 롯데월드를 가기로 했는데 개장 하자마자 가자고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제가 못 들었던 거예요. 심지어 제 앞에서 얘기했는데. 근데 저는 주말에 뭘 해야 됩니까 저는 아침에 축구를 해야 되고 기타 레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4 시쯤에 가겠구나. 오후 끊어서 그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들한테 말했는데. 그렇군요. 그리고, 별로 근데, 안 궁금하고요. 아, 그냥, <웃음> 그냥 여기 <똑같아요>. 표정이 <웃음> <웃음> <웃음> 맞아. 좋같다고좋같다고 <웃음> <X> <웃음> 님 고다시잖아요. 봤어요? 네? 봤어요? 아니, 뭐... 아니 보지도 않은 걸 계속 했나요? 생각하... <웃음> 봤어요? 아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이렇게 내가 보여졌나 <웃음> 이렇게 내가 보여져 버린 게 되는 건가? 아 요즘 무리에서 남자들이 모이면 공통 주제가 있어요. 너무 유진이 패고 싶지 않냐? <웃음> 네 맞아 맞아 맞아. <웃음> 다 같이 어? 모여서 그 얘기를 해요. <웃음> 아니 유진이가 처음 들어올 때 아빠 면접 봤잖아요. 그때 자기 별명이 이런 애가 있나 이거라면서요. 아, 아 세상에 어떻게 이런 놈이 있지? 그게 이런 놈처음에 뭔지 몰랐거든요. 봐 <웃음> <웃음> 뭐, <처음> 보니까 <웃음> 알겠어요. 맞죠? 맞아요. <웃음> 맞아요. <웃음> 맞아요. 맞았다 맞아, 이거야. <웃음>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유진이보다 훨씬 더 이런 애예요. <웃음> 진짜 더 이런 애예요. 내가 얘보단 낫지 그래도. <웃음> <웃음> 저희 뭐이 토크로만 리플라이 반기 채울 수 있을 것 같네. 네. 저기. <웃음> 저희가 이렇게 다 모인 이유가 뭐예요? 아니 아, 사실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음. 과연 남자들이 생각하는 네? 아, 여자가 남자를 음. 좋아할 때의 사인. 남자가 생각하는 어, 어, 어. 여자가 남자를 좋아했을 때의 그 싸인? 어, 행동들! 아 뭐냐? 남자들이 흔히 하는 착각들! 아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어, 우리 좀 구분해내자 음... 누가 날 좋아해? <웃음> 누가, 날 좋아해? <웃음> 누가 날 좋아해? 왜 그래! 그 좋아잖아 하 저의 사람 많아요 할 거야, 알아? 뭐 없으면 하겠지. <웃음> <웃음> 정 없으면 너랑 할게. <웃음> 정은, <웃음> 정 없으면 너랑 할게. 이거 영원히 남는다. 이렇게. 정우 씨, 제가 정우 씨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킹 받는다는 대답을 원하는 뭐 거잖아. 아 뭐. 오케이 오케이. 이말좀 찍어. 받고 있잖아. 아, 아 여기 붙어야지. 와 이렇게 뽑아낸다고? <웃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진짜 인상깊게 본 컨텐츠가 있어요. 네네. 침펄풍 연애특강이라고. 아몇 봤어요. 침펄풍은 알아요, 여러분. 은 모르죠. 보통 남자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침착맨님 아. 알아. 케이시? 음, 음. 어? 케이시는 침착맨 아, 아닌가? <웃음> 풍은 알것 같아. 풍얼량 아, 아니야. <웃음> <웃음> 네? 침착맨은 이제 그 이말년, 이말년씨아 아, 아, 아, 아,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펄은 주펄이라고 주호민 아 작가고 풍은 이제 김풍 아 어, 뭐였구나. 그래서 침펄풍 아 침펄풍 어. 네. <웃음> 가르쳐 주면서 분량 <본래가> 뽑을 거라고요. <웃음> <시작은 아니지? 웃음> 아 근데 아니, 지금 아, 언제 시작하는데 지금 역상을 아, 네. 찍겠다고 <웃음> 카메라 켠지 드디어 10분이 지났는데 <웃음> 주제에 근처도 못 가고 지금 침펄풍을 <웃음> 설명하거든요. 아, 저희는 아, 약간 네. 좀 토크가 네. 좀 강력하긴 네. 해요. 그러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아니 네. 진행을 <웃음> <웃음> 아니 시작할 때도 시작을 하던 거야 시작을 안 하니까 아가리라도 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힘든 게안 보이세요? 그니까요 네? 이제 말할 수가 네? 음. 없어요! 이제 목이 아파! 음. 이제 그래서 지금 주제가 목니까씨 말도 안 했는데 목이 왜 아파! <웃음> <웃음> <웃음> 내가 말 얼마 <알바만> 만이 했는데! <웃음> <웃음> 리액션을 잘 했을 거야 맞아 <웃음> 영상 돌려보면 리액션을 <웃음> 여러 영상을 잘 들어보세요 뒤에서 뭔가 <웃음> <웃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잘잘 들려. 맞아. 나목 얼마 아픈지 알아? 더블링 쌓아두는 거고 맞아 맞아 맞아. 어, 전문용어 나왔다. 중요하죠 중요하죠. 난 더블링 하는 건 햄버거 패트밖에 모르는 데자 <웃음> 시작하세요 빨리.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웃음> 이 남자들이 이런 행동을 여자들이 했을 때 <웃음> 과연 음. 좋아한다고 생각해도 되느냐? 아 이거를 우리 한번. 해보자. 아, 우리가 엄마, 얘기를 제... 하면 아... 여러분이 맞느냐? 오케이. 여자들의 의견도 같이 한번 들어보자. 어 재밌겠다. 재밌겠다. 이런 이런 얘기 혹시 세분 연애 고수예요? 아 음. 저는 한 명밖에 없죠. 지나하지 마. 너몇 번? 저세 번이요. 네. 진짜요? 저 진짜 세 번.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어. 이제 상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따져 보면 음. 정훈이를 남자친구로 생각하는 여자들은 한 지금 한 다섯 명은 있을 거예요. 맞지 맞지. 아, 지금 이 상태에서. 아, 지금 현그 어, 그러니까 연애 경험은 세 번, 여자 음. 경험은 삼백 번뭐 이런 어. 식인 거잖아요. 저도 저도 한. 오늘 제 남자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제발. 제발. <웃음> 이미 선자야. 이미 선자야. 야, 지금 보니까 혼자 두달 왔다. 보봇스. 아, 가지고서 봐. 써 와, 오서 봐. 오서 와, 오서 봐. 야, 참는다 <웃음> 레츠보그세 <웃음> 번인데 짧 막상 이제 우리 연애하자 하고 나서의 그 기간 짧지만 그전 기간이 되게 길었어요. 그래서 세 번이에요. 간을 오려 본다? 그러니까 썸을 제가 지, 제일 길게 타본 게 군대 안에서8 개월이요. 군대? 아 와, 아, 대8 개월이면은. 그러니까. 야 이마트가서 시식코너에서 한 시간 동안 먹고 있는 거야 미친놈. <웃음> 미친놈인가? <웃음> 아니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휴가를 휴가를 개월에 한 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거지. 야 그럼 계급이 두명 넘겨댔다 어 그치 아, 그치. 아. 아 너무 짜증나 그런데 썸이다? 아 근데 썸인데 그 사겼지 결국엔 사겼어 그러니까 8개월 동안 뽀뽀 한 번도 안 했다? 아 못했어 못했어 알잖아 너네는 알잖아 솔직히 카메라 저 편에 양정은 알잖아 아, 되게 그 유교, 유교보이잖아 알잖아 알잖아 왜 대답을 안아 아, 진짜 대단하다. 아, 그 왜그래 아니 그래서 세분다뭐 연애 경험이 아니 전 맞나요? 전 손가락 발가락 넘어요 아, 아 진짜? 네 상대방은 나의 라이벌인데 상대방라이벌데상대방라이벌 이런걸로도 라이벌 의식이 필요해요 주주님은요? 요저 뭐였어? 세는 안되는지안 되는지야. 아, 아니 지금 몸에 세개안 돼. 아, 그러네. <웃음> 너께 이러. 아, 하나씩 이러고 <웃음> 할 때마다 그걸 잘 됐으면 됐어. 하나씩. 아, 오! 우와! 네. 야, 액세서리 노래 다시 새로운 거 하자. 역갱지 어, 맞추면은 기프티콘 보내 줄게. <웃음> <웃음> 얘 별로 안 궁금해요, 사실. 어쩌라고요? 말할 생각도. 옛딱봐 말이 하게 생겼어요. 어? 딱 봐도 많이 하게 생겼다고? 여러명은 킹받게 한그 그게 전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은근히 근데 또 해바라기 재질이랑 해바라기 좋아요? <웃음> 네. 씨발 <웃음> <시발>, 뭐야? <웃음> <웃음> 아 형도 약간 킹 밖에 하고 싶구나 이 친구를. 아 <웃음> 우리 연애 그걸 봤을 때는. 아, 시작을 해 시발 시작을. 아 그래서 오늘은 연하는 되게... 건데. 아니 20분 동안 입만 털었어요. <웃음> 아니, 어떤 주제로 해? <웃음> 어떤 주제로? 아니 내가 갖고 왔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주변에서 안 케이트를 받아. 게임하자고 계속 연락오는 여자. <웃음> 아 그거는 제가 또 많이 하죠 <웃음> 그거는 또 제가 아, 많이 는데아야 뭐가 인기가 많은 이유를 알겠다. 아니 내가 게임하자고 말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아 원래 남자들이 취미가 게임 여자들을 상으로 봐요. 어, 어 맞아 그래요? 맞아. 왜냐면 맞아. 같이 사기면 게임 같이 하죠. 아 있을까? 그렇죠. 맞아. 근데 또 실력이 맞아야 재밌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전 남자친구가 게임 못하면 진짜 사기기도 싫어요. <웃음> <웃음> 어, 카메라. <웃음> <웃음> <웃음> 너 카메라 끄고 이대이 들어와. <웃음> <웃음> 게임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서태희 님에게. 그럼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 여러 남자한테 이런 거 똑같이 다아 하고 다니고. 아, 어, 아, 전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건 너무 시대착오적 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진짜 완전 그냥 개 꼰대 마인드예요. 아, 그니까 <웃음> 제가 여자한테 그런 연락을 받아본 지 5년이 좀 넘어 가지고. 아. 아, 아 시대착오가 있을 수밖에 어. 없네요. 5년이 어. 넘었어. 원래 게임은 혼자 하면 재미, 재미없잖아요. 아, 같이 그래, 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아, 그죠그죠 아무 의미 없어요. 응! 음, 맞아. 그게 정답이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웃음> 제가 게임을 못하기 때문에 연락, 그런 연락을 한 번도 받라본 적이 없어요. 맞아 정훈이한테 이렇게 못하는 애들한테 게임 같이 하자고 한다? 그러면 그 여자는 그냥 전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판단하기 더 빠르겠네요. 어, 어. 어 그래서 저 얘한테 게임하자고 절대 안 하거든요. <웃음> <웃음> 같이 하면 시간낭비입니다. <웃음> 여러분 여러분, 아,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그녀의 손바닥 위에 있다는 걸 <웃음> 네, 느껴지시죠네. 뭐 풀영상으로 올려도 될것 같아요. 사실 <웃음> 네, 네. 편집할 게 없어요. 그러면 유진이가 저한테도 음... 게임을 하자고 하는데, 음... <웃음> 그니까요 <그냥> 심각합니다. 피코방에 <웃음> <웃음> 그냥 귀지가 얼마나 있는제 사운드조차도 듣지를 못해요. 야, 나한테 뭔가 배운 것 같아. <웃음> 말하는 법을 배웠어. <웃음> 그러니까 아 근데 저는 킹 받지 않습니다. 게임적인 부분에서는 아, 그냥 피파 <웃음> 조밥. <웃음> <웃음> 어, 좀 자극이 되네? <웃음> 아, 왜냐면 내가, 아,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어서 그런지 좀 자극이 되는구나 야, 2초가 어. 안 걸렸어 단 <웃음> 자극이 안 됩니다, 피파 조파 <웃음> 1초 걸렸어. 1초. 어,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 <웃음> 어. 그래 <웃음> 게임 같이 하자고 할때이성에게 호감이 있어서 말하는 거야. 그냥 디스코드를 보고 남자고 여자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보내는데 어... 아... 아. 그러니까 그건 없다. 그런. 아, 아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미 없다. 두 번째. 두 네? 번째. 새벽에 카톡 오는 여자. 과연 나한테 의미 의미가 있는 걸까? 이건 저부터 얘기를 할까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나기 생각하기에는 약간 어떤 연락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아, 물론 아 예, 아, 예시를 들자. 뭐 해? 뭐 해? 음. 새벽에 뭐해? 그러면 약간 좀 그래도 좀 관심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어나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니어도 새벽에 뭐해? 이분은 진짜 새벽에 뭐 하는 내가 궁금하기보다는 새벽 같이 떠들고 싶다는 게 그렇죠? 네 그런 거 아닐까? 제가 새벽에 많이 놀아서 아는데 음. 새벽 3시 전에 연락한다? 그건 어느정도 마음이 있어요 근데 새벽 3시부터는 내가 실컷 놀다가 아 지금 막차 시간좀 애매한데 근처에 누구 놀 사람 없나? 그러면 어... 이렇게 열면 뭐해? 하는 거거든요 아 어, 진짜? 네, 그니까 3시를 기준으로 3시 전에는 마음이 좀 있고 3시 이후에는 마음이 없어요 아 네. 진짜 음. 근데 새벽에 가끔 뭐하냐고 하잖아. 뭐 하잖아 존나 민폐 아니야 그냥? 야그 뭐하냐고 하잖아 나 민폐잖아 <웃음> <웃음> 조, 존나 민폐 <웃음> 적어줄 거? <웃음> 그시간에잘 시간이야. 남자가 만약에 그 여자분한테 모이라고 그 연락온 여자분한테 관심 없으면 그건 약간 좀 민폐가 될 수가 아, 있지. 어. 자세 번째, 만나자는 연락을 자주 하고 계속 부르는 여자가 있어요. 이거는 저는 라이트를. 약간 좀 어장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나자라는 말을 나한테 했다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도 했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만나자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음. 그 사람들은 가만 보면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 만나자라는 음. 말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약간 좀어장이라 생각합니다 이것도 설마 당해본 적이 없는거야 나고왜봤나너 <웃음> <웃음> 오늘 왜 그래? 아니, <웃음> 아니 아니 혹시 오늘 오기 전에 누가 더 차이가 없을니까 <웃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형 이런말 하면서 연애는 손가락 발가락 그니까. 다 한다고 하면서 응. 근데 연애는 너무 쉬워요 시작하기 아 진짜? 형 마음에 들면 사귄 되잖아요 와 아니 그 만남 과정도 그냥 사귀고 사기는... <웃음> <웃음> 마무 포탈이네 마무 포탈? 어, 고백 막아 그냥? 고백으로 어. 혼내줘? <웃음> 이렇게? <웃음> <웃음> 넘어가는 여자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옆. 어, 약간 논란이세요?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마테 그, 죄송해요. 그, 그, 아니, 이렇게 안하죠 음. 저는 주도권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요 오. 진 오. 좀 휘둘러야 되더라고요. 오, 마무 유진이처럼 아, 이렇게 들어가지고 휘둘러야 돼요. <웃음> <웃음> 뭔가 꽉 잡아주는 남자는 음.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저 제가 완전 그래요. 휘둘림 당하는 거 좋아합니다. 불은 불러내면 싫다고 해야 돼요, 먼저. 음. 한번 등겨 진겨, 등겨내고 음. 만나자고. 이여자가좀 마음에 하는... 든다 싶으면 이제 내가 먼저 얘기해라 음. 해야죠. 오오 존나? 아, 정말 존나 반박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네. <웃음> <웃음> <웃음> 손비리님은 손비리님은 만나자고 연락이 오면 네, 네. 시간과 장소 를 자기가 정해서 네, 네. 던져줘야 네. 요 이거랑 똑같은 효과를 낼수 있어. 으음 네, 네. 음. 그렇지. 내가 다정하면 좀 그렇잖아. 응, 음, 정하기 귀찮거든. 음. 그리고 뭔가 내가 만나면 환장한 년 같잖아. 얘도 날 만나고 싶어하는구나 정도는 받아 줘야지. 내가 좀 그래도 얘도 좀 나한테 관심이 있만아 환장하는 년이 아니 환장하는 게 조금 약간 아니 난 너를 정말 조, 좋은 친구라 생각해서 그런 건데 조금만 순환시켜줘 아, 환장하는 년이 아, 맞지. 나좀순나한거예요아 맞아 아, 너무 맞지. 원래는 만나면 미친 년이라고 하려다가. <웃음> 약간 좀 이제 지금 워딩을 좀 약하게 해볼게요. 네. 아... 본인 또매력인 수도 있으니까. 아니,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오케이, 오케이. 그게 좋게 말하면 못 알아차렸잖아요. <웃음> <웃음> 문어랑 처음 나고 진짜 자주 만나자는 사람은 음. 거진 만날 의사는 있다! 아 그쵸! 음. 그치 그치! 감정은 좀 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어장 그런 건 어떻게 돼요? 아야. 어장을 아니. 구분하는 법! 근데 음. 어장이 많으면요 그렇게 자주 못 만나요 왜냐면 다른 애들도 만나줘야 되거든 너만 만날 시간이 없어! 너한 2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한번 하고 월, 수, 금, 이한 2... 나는... 아니 난 아니고 그냥 겨... <웃음> 격일로 한 번씩 만나줘야 하고 하루는 쳐줘야 되기 때문에 너를 자주 만난다? 그 진짜 너한테 관심이 있는 거고 너 그를만나자고 하는데 한2 주일에 한번 터미다 그럼 음. 어장이죠. 아이게 음. 이제 기준 기준인가요? 얼마나 자주 만나냐? 이제 스킨십 하는 거. 팔짱을 맡기고 그 기대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 있죠 있죠 있죠. 아. 어디까지가 그냥 평범한 거고 어디까지가 이 사람의 호감 표시냐. 일단 저희가. 다... 너네 들어 그러... 아 여기 우리 대표님과 <웃음> 마태님한테는 그러지 않아요. 야, 나한테 그래요? 진짜 몸통박치기. 몸통박치기를 <웃음> <웃음> <웃음> <멍텀박치게를> 해 나한테. 가라 유진 몸통박치기. 아아아아아아아 <가능하게> <웃음> 어, 어 <가능하다, 캐리어. 가능하게> <웃음> 아, 대박아. 대박아. 다리 너무 괴롭고요. 아미 들어. 아미 들어. 놓치지 마. 뭐 했어? 저도 약간 좀 스캐시 좀 많은 편이라. 없지나? 없진, 없진 않죠. 맞아,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헷갈릴 만할거 같아요. 왜냐면 왜 자꾸 팔짱끼시는 거죠? 팔이 불편해서요. <웃음> 아니, 불편해서팔자할게요 아니, 이게 불편해서 <웃음> 팔자. 아니, 아 가끔 이렇게 있으면은 네. 좀 이렇게 팔이게 좀 누가 이렇게 더 걸어줬으면 좋겠잖아. 그럼 약간 이렇게 하고 있으면 편하잖아요. <웃음> <웃음> 나는, <웃음> 나, 나는 가끔 나영하다가 힘들면 그냥 이도 나도 아그 나도 렇도 나도 나도 나도 도 나도 도 여러분 <웃음> <해물이> 들으셨죠? <웃음> 들으셨죠? 아니 근데. 아껴서 그래요 아 아껴서 그래요 아끼는 정도가 화장실에 있는 비누 정도? <웃음> <웃음> 거의 그 정도 뭐 비슷하지 오히려 너무 관심있고 좋아하면 스킨십을 이렇게 더막 못하겠어요 아막 어, 그런 아, 사람들 그러니까,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아, 저는 이제 그래. 아무 관전이 없어야 뭐뭐 뭐 이렇게 하지 좀 좋아 <웃음> 내가 정은이 좋아한다 그러면 약간 좀조심스러워지고 이런 거 하나하나에 좀 굉장히 떨려하는 순정파이기 때문에 음... <웃음> 야 이게 할말 한이다 할말한할말한아저이 <웃음> 콘텐츠 중인공을 아, 벌써 안한것 같아요. 예. 아니 썸마잭이라매 썸마잭인데. <웃음> 아니 얘는 뭐 그런 적이 없다고 자꾸 그러고. 한번 그랬었어. 또 여러 번 그랬어. 시발 돌려 봐봐. <웃음> 왜 이렇게 자기 개관화고덜돼 있어? 이런 새끼가 뭘강의를 한다고 나와가지고 어? 그러는 거야. 잠시. 어 네? <웃음> 자기 개 꺼나요? <웃음> 당, 당신이 제일 못해거 너의 일에서 나올 단어가 <웃음> 아니야 그거는 <웃음> 자기 개 꺼나 해서 나 약간 섬찟했잖아 유진아 제발 너의 무덤을 너가 파지 마라 그러니까 주주가 지금 주주 좀 지쳤는데 <웃음> <웃음> 어떻게 생각하나 숨는게 <하는> <웃음> 지치죠 저진 여기 <웃음> 있는데 형이가 <웃음> <이거> 너무 아파 <웃음> <웃음> 이렇게 <계속이야. 웃음> 이렇게 내 몸에서 뭐가 이렇게 빨려나가고 있는 것 같아. 계속 피나나 너야! 말한이라고 해, 봐봐. 그래서 스킨십을 이제 받는 입장으로서는요. 음. 이 여자가 날 좋아할 일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음. 그래야 저 대해지는 게 편해지더라고요. 맞죠? 음. 뭐죠, 뭐죠. 좋아하면 좋아하는데 나, 이 사람이 날 좋아할 리 없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썸피님은 음. 어떠죠? 음. 마음은 편하지만 보통 아예 음.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음. 스킨십조차 음. 하지 않는다 음..맞아 음. 음. 맞아 맞아 그래서 난 관심이 맞아. 나는 어 약간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게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음. 듣고보니까 마태용처럼 음. 그래서, 그래서 피님 말도, 말도 일리가 있어요 음. 진짜 관심 없으면 그냥 그런 정상 팔올리 정상조차 하기 싫어 맞아 맞아 말, 아예 말, 아예, 아예 가까이, 가까이 아니야 근데 난 음. 이거 약간 다르다 생각해 음. 싫으면 씨도 아예 안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면 할수 있어. 아, 그냥 친구로서 그냥 친근하게 대하는 거 아니야. 음, 음, 음, 음, 음. 그래서 아무 생각 안 하시면 돼요. 음, 오케이 오케이. 저는 여기에 공감합니다. 오, 맞아요. 맞아요. 좋은 그 보통인 단계, 아예 좋아하는 단계면은 여기랑 여기는 아니, 제외. <웃음> 야나 멘트 <벨트> 8초 쳤어. <웃음> 8초. 야 멘트를 8초 쳤는데. 야, 다음 다음 다음. 너 이제 왜 <웃음> 이렇게 사려주 <웃음> 이것도 이제 제보 받은 건데 <웃음> 자꾸 자기 먹은 음식 사진을 보낸 여자들인데 와 아, 진짜? 이건 100% 아니야? 이거는 어, 먼저 말씀하시죠 저는 이거 100%라고 생각합니다 어, 어. 아니, 먹는 사진은 자기 일상과 음. 엄청 밀접해 있는 부분인데 음. 그거를 굳이 맨날 보낸다는 게 나는 솔직히 나는 100%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어때요? 그 야, 너나 보고 8천 시발 멘트 쳤다고. 너무 긴다면. 아, 저 능력이 있어요. 아무 말안 하고 살아 먹기너 말은 안 웃기잖아. 아 인정. 아 이거 인정해가지고 한방을못하겠다 너무 인정해 미친놈. 웃겼잖아. 그냥 가 웃겼어. 버릴 수 있는데 보통 이건 관심 없으면 아예 해, 시도하지 않는 행동이요 맞아 맞아. <웃음> 그 너무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네. 네, 이건 거의 100%다. 아, 그죠. 거의 100%다. 주님은요? 야 너무 좋아. <웃음> <웃음> 어느 쪽에 관심이든 관심은 있어야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음. 근데 만약에 내가 내가 생각하기에 얘랑 그렇게 친하지 않은데 음. 음식 사진을 자주 보낸다. 네. 그러면 약간 이거는 호감이 있다. 맞아요.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보통 오케이. 스토리에 올리거든요 인스타 음. 스토리에. 그지 그지. 굳이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는데 또뭐 올리거나 뭐 따로 자기가 굳이 음식 사진 찍는 게 귀찮은데 이렇게 찍어가지고 음. 나 오늘 이거 먹었어 하는 건 관심이죠. 오 맞아. 자 다음 가 다른 여자 만났을 때그 여자 험담하는 여자. 어? 그건 그냥 나한테 이상한 여 사람인 거. 아, 이상한 사람이야. 뭐 이건 이상한 사람이지. 이건 어, 뭐 어. 그냥 이상한 사람. 어,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은정말안 좋아요. 씨발로만. <웃음> <웃음> 그럼 누가 나쁜 사람이야? 내 <웃음> <웃음> <웃음> 이렇게 하면 안안 되는 거예요. <웃음> 이렇게 하면 안 좋아요. 그냥 안 좋은 예시를 보여드린 거예요. <웃음> 어, <왜> 이렇게 취향 저격이? <웃음> 어 <나도> <웃음> 자 다음 주제. 티나게 취한 척 하는 여자. 만나본 적 있거든요. 이거 100%예요. 음... 어떻게 예를 들어서 티나게 취한 척을 해요? 아, 취해 가지고 허리 잡고 아, 취했다 아! 아! 시라, 아 아파! 아, 사운드 몰려요. 아니 막 이렇게 약간 비틀비틀거리면서 어나 집에 들러가서 이런 거? 어. 그리고 아, 아니, 아니, 허리 괜히. <웃음> 아, 소리가 <웃음> 어떻게 안 <한> 나냐고. <웃음> 이런 이런 사람이 있나? 경험담이에요? 예. 어, 네. 어 진짜? 음. 여자든 남자든 둘다 호감 있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남자도 티아트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 어, 어, 어. 똑같아 100%인 거 어? 같아 아. 근데, 근데 술 먹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그죠 음. 음. 일단 술부터 먹었다는 거 자체가 뭔가 그런 게 있잖아 그치 음.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요즘 아, 다, 그런 거 없어요 아, 아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이거 이거 바로, 바로 갈게요 <웃음> 만약에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다 그럼 저는 이 사람 약간 좀 믿고 걸을 것 같아요. 아, 아 그건 맞아요. 네.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러면요 소문 그냥 남, 바로 남. 아 말. 맞아, 맞아. 그리고 맞아. 그리고 약간 나랑 단둘이 있을 때 그러면 약간 나한테 관심이 있나 뭐 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다 그러면 이 사람 좀안 좋은 사람이 음. 너무 느껴져. 맞아요. 술취하 네. 이러겠구나. 약간 음. 그런 생각이 많이. 초등학생 처음 들어가서 제 20살 때인데 <웃음> 24살짜리 여자 누나가 존나 지근득들이는 거예요. 아, 뽀뽀하려 아, 하고. 아, 진짜. 개빡쳤습니다. 음. 오. 그 기억해? 예뻐졌냐고 응. 물어보는 혹은 나 어디 바뀐 거 없어 이런거 자기 외모에 대한 질문을 하는거죠 스핑크스에요? <웃음> 아 스핑크스 질문하는거? 그, 아침에 왜게 되게... 아침에 되게 그거 질문하는거죠 그냥 신난거 아니야? 그냥 나 예뻐져가지고 아, 신나 자랑하려고 아, 나, 아, 나 오늘 머리 붙였 아 근데 왜 그걸 굳이 나한테 얘기해주냐고 지나가다 마주쳐서 나는 이거 약간 좀 오해를 할, 오해를 할 법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응. 근데 친구들 말 들어보니까 진짜 신나서 그런 거면은 <웃음> 굳이 나한테 난... <그게> 예쁘다는 <웃음> 칭찬 듣고 싶어서? 근데 그걸 왜 남한테 관심이 없는 그 사람한테 들어보고 싶어? 기분 좋으니까 잘생겼다는 말은 맨날 들으면 짜릿하지 않아? 알았지? 그그는 그건 아니 그건... 그래? 아, 그러니까, 아니 약간 정겼어 이러면 좋아 이러면 좋아 왜냐면 관계가 있으니까 나랑 아 마태 형이랑 근데 아 나랑 좀 친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약간 조금 부담스럽지 않아? 난 좋은데? 진짜? 더해주세요 저한테 <웃음> 하기에는 다 <웃음> 너가 <단어가> 좀 아까워 <웃음> <웃음> 야 오늘 끝까지 다 너가 불쌍해? 어 유진이가 나한테 그런 거 버리잖아? 나뭐 변했어? 하면은 뭐 어제는 트리키라트 없어였는데 오늘은 뭐 <웃음> 호모 사피엔스의 <웃음> 뭐삼촌좀 <3촌쯤> 되겠다 <웃음> 이렇게 할수 있겠지 음. <웃음> 아 이거 좀 위트 있다. 이거 위트 있게 웃기다아 아니, 연락이 <웃음> 아니면 실제로 만났을 때 물어봐 계속. 그러니까 뭐 만났을 때마다 어나 어디 바뀐 거 없어? 나 오늘 그, 그 사람은 피곤한 사람이에요. 야자 맞아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인정합니다. <웃음> 피곤해요. 아, 진짜 피곤해요. <웃음> 네. 왜? 저왜 쳐다봐요? 다 피곤한 거다. <웃음> 아니 왜 쳐다봐요? 저안 그래요. <웃음> 아 맞아 유진이가 그런 그런 사이드예야 맞아요. 아 진짜. 저는 사회 맨날 사회 똑같아요. 응. 이거는 진짜 인정합니다. <웃음> 저는 <웃음> 어. 변한 게 없거든요. 음. 음. 다음편 다음 너무 어려워 이거 그치에요? 오케이 뭐야 그... 45분이나 찍었어? 뭘 45분이나 찍어 볼로을 30분에 시작했는데 총 남은 주자 아니면 풀영상으로 올려요? <웃음> 침팔풍처럼 그냥 풀영상으로 올려요 <웃음> 재밌겠네 그래도? <웃음> 어왜 그래. 재밌어 이거 이거 한 개도 빠지는 게 없어 너무 주옥 같아 진짜, <웃음> 아, 진짜. 아니, 솔직히 오늘 거다 잘되는 얘기 하나도 없고 그냥 다 착각하지 말라고 교훈 아니에요? 아, 아. 오늘 그거 게아니죠아 쉬한 척 하는 거는 아. 의외로 괜찮다 아. 너 집중 안 했지 피곤해. 아걔 진짜 지한테 관심 없는 얘기 나오면 바로 따집하고. 맞아, 맞아 맞아. 그것도 새벽에 연락하는 것도. 있고. 음, 맞아 아, 맞아. 그러네. 있었죠 있었죠. 그러네. 집중했네. 그러네. 주주는 집중해요. 주 주주 리스너네, 굿 리스너. 그거 아니. 욕하는 거 아니냐? 아, 아니야. 아 왜? 왜 욕하는 거야? 열중에 듣고 말이 아니야. <웃음> 아 토크. <똑같아. 웃음> 굿 리스너 a 더블링. 이런 사람들을 피해야 돼요. 맞아요. 나을평화 아, 하면. 뭐, <웃음> 나 평화 안 했어. 나는 그냥 진짜 칭찬. 제대로 들어가지고 저 왜냐면 저는 그 리스너가 그거잖아, 아니에요. 딱히 그거잖아. 드세요! 난 리스너가 아니어서난 진짜 주저 칭찬한거야. 미친안아 제꾸비가 게임 못하잖아. 어. 그래가지고 게임 잘하는 법 책을 선물하는 사람 같아. 그거 좋은거야. 난 진짜 진심으로 얘를 위해서 하는거잖아. 이렇게 인생 살면 좋 된다. 게임이라도 좀 해라. 네. <웃음> 하고 챙겨주는 거잖아. 게임을 못하면 제가 인생이... 임신... <웃음> 제가 꿈이... <웃음> <웃음> 로그인이 뭔가요? <웃음> <웃음> 그럼 저요, 저기요. <웃음> 이거 저기 <저희> 부모님도 보고 계시 <웃음> 제가 게임을 못 해가지고 인생이 어잘 자네면 누가 야 이게 스물 여섯이야. 너무한 거잖아. <웃음> 아 오늘은 진짜 웃기다. 아 오늘 첫날 진짜 웃기다. 아 오늘 인정합니다. 끝났나요? 오. 결론 지어봐요. 결론 지어보죠. 여성분들이 좀 지어. 결 주세요. <웃음> 유진은 제 꾸비를 <꿈이를> 도구로 생각한다. 오 <웃음> 어, <웃음> 그죠. 그죠. 이것도 있었죠. 핵심이죠. 어. 괜찮아. 유진은 제 꾸비에 마음이 있다. <웃음> <웃음> 자제 표정 제, 제 표정으로 엔딩하죠. <웃음> 자. <웃음> 그리고 제 꿈의 결론도 해줘야지 아. 제, 제 꿈의 결론. 아 제가 아, 제식대로 할게요. 제식대로 할게요. 자 어, 유진이 손바닥 위에 양정원이 있다. 네, 이렇게. 아 저는 지들끼리 노는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진짜 결런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여성분들이 나 음. 좋아할 리가 없어요. <웃음> 야, 야 양정원, <웃음> 어, 갑자기 왜 숨이 가빠? 나 좋아할 리가 없어요. <웃음> 장난이고요. 뭐 그래? <웃음> 장난이고요. 괜한 <웃음> 호의를 호감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좋게 네. 맞아. 좀 헷갈리면 보통 아니거든요. 음,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어, 헷갈리면 보통 아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보통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그럼 인사하기 편해지거든요. 얼굴 <웃음> 주저 어, 약간 좀 다가오는 말이 있어요. 맞아. <웃음> 자 본인이 잘 생겼는데 네. 호의를 계속 거절한다. 그럼 보통 나쁜 놈으로 소문 다기가십상입니다아제 네. 네. 보세요. 저요? 맞아. 아 어장이 몇만. 말... 신은 없다고 해. 왜냐면 자기는 진짜로 맞아. 아니거든. 이런 애가 더 무서워요. 나는 그냥 있는 척 하면서 진짜 없는데 그냥 난 컨셉을 잡아먹힌 사람인데 얘는 진짜로 조용조용하게 <웃음> 자, 자 여러분 자, 저, 이, 저 이런 얘기 들을 때 어떻, 어떻습니까? 그냥 그냥 그별 말도 안 하거든요. 근데 <웃음> 자기 쉐이드 자기 치는 말로 너무해요. 컨셉에 <웃음> <웃음> 뭐 미친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 여러분. 유진이 평상시에는 정말 착하고 맞아요. 멋있어요. 음. <웃음> 그럼 좀 표시하지 <용서하지> 않겠아 <웃음> 제거 평상시 납치할 정도로 귀여워요 아 이거 뭐예요? 그럼 제가 저거 나쁜 놈이에요? <웃음> 가식이에요 <웃음> 호의를 그거 <그걸> 호강으로 <웃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아혹 <웃음> 아 생각하셨잖아요 뭐? 이러면 안돼 바로 찾겠다 뭐 바로 배웁니다 어 이러면 안 돼요 끝? <웃음> 끝? <웃음> 끝이라고? 야나 <웃음> 얘기하고 있었는데? <웃음> 야나 얘기하고 있었잖아 <웃음> <너가> 뭐 어떻게... <웃음> <웃음>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어 너 아, 얘기하다 아, 너 찍은 거 아니야? 아, 근데 그? 왜 제대로 가는데? 나 어? 하나씩. 아뭐 얘기 저한테 얘기하세요. 아라이크 <웃음> 뭐랄까? 나는 이 영상에 왜 출연해야 된다. 아, <웃음> 욕하지 않으려고 나온거 아니야. 뭐 이런 말 좀. 굳이 이거 맞아 길다. 제도 <웃음> 문제야. 제가 역사 아 내도록 리스트 노리 듣고. 아 레전드다. 이거 편집은 그냥 우리 채널에 올리고 어. 멤버 십에다가 풀영상 올리자. 괜찮죠? 충분히 괜찮은. 것 괜찮죠? 것 아나 아, 이거 너무 꿀잼이네. 나 완전 처음으로 나, 눈물 나 눈물까지 날 뻔했어. 야 뭐야 아직도 끝나? <웃음> 아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뭐 아직도 왜냐 이봐. 가겠다. 재밌다 재밌다.